일단 원딜형 포켓몬이기 때문에 포지션 잘 잡으시고요 이것도 맞춰주고 반피 나았어 아플걸? 아플걸? 피해주고 이거 맞춰주고 어, 죽을걸? 죽여!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새로 나온 에 에브로 사용할 스킬은 사이코 쇼크와 미래의 지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진입 물건은 구의 안경과 박식 안경 도움 배리어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거고요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피드업 탈출 버튼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탈출 버튼 들고 갈 거예요 스킬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 사이코 쇼크는 다섯 가지 사체를 발사를 하게 됩니다 자, 이 다섯 개를 모두 맞추게 되면 턴이 걸리게 되고요 미래의 지를 맞추고 적을 잡게 되면 이 사이코쇼크를 한번더쓸수 있게 됩니다.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에 v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. 자 좋아요 가 보도록 할게요. 이브이 길이 가야 되는데 아 원래 이브이 길이 가야 진짜 이쁜 거야. 내가 먹고. 아 <웃음> 어, 너무 맛있는데. 어 고부가 고부기 죽어. <웃음> 사이코쇼크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발사! <웃음> 맛있어 <웃음> 자, 궁극기까지 찍어줬습니다. 발사! <웃음> 자, 한발 더! 발사! 뭐, 뭔 일이야? 와, 순간들 봐! 궁극기 고뭐뭐다 상이다! 너무 좋다! 한번더쓸수 있는 강화사이클 쇼크는 야생 포켓몬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무조건 플레이어블 포켓몬! 즉, 상대팀 적팀 포켓몬한테만 적용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. 바로 가자, 바로 가자, 바로 가자! 위쪽으로 바로 갈게요! 자와딜들어맞봐집에 아, 좋아 좋아. 포기하지 마. 아직 아직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아. 끼 쓰지 말할 아, 진짜 이건 아니다. 진짜 이건 아니다. 아. 뭐해토끼왜안 막아? 아, 우리 팀 이상해. 나이스! 야, 진짜 너무 힘들다. 됐어. 어쩔 수할수 있는 거다 했어. 이게 할수 있는 게 다야. 포기만 하지 맙시다. 포기하면 안 돼요. 나이스! 오! 자, 가봅시다. 자, 마지막. 버트 달려보도록 할게요. 어디 갈까? 어, 아, 죽어! <웃음> 죽어! <웃음> 나이스!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뭐뭐뭐뭐뭐 어쩌라고요? 야 개돼서 개돼서 좋아! 끝까지 지납시다. 다 됐습니다. 수정아요 이거 괜찮아. 골만 넣으면 돼골 넣으면 돼. 빨리 넣고 빠져야 돼. 좋아. 바로 빠지겠습니다. 아 이걸 죽어! <웃음> 왜 이렇게 쓰? 림피아 넣었어 이거 막아야 돼 이거 이거 림피아야 집에 가! 아니야! 제발 제발 제발, 제발. 막을 수 있어! 나이스! 자 우리팀 이길 수 있어 자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! 할수 있어! 야 이게 바로 이포유다 이게 바로 <웃음> 죽어! <웃음> 와 MV 진짜 센데? 볼게요 쟤라우라 뭐해? 자 제가 먹었고요 팍빠 괴롭혀! 그렇지! 아플걸? 에브이 아플걸? 에브이님 피아가 엄청 아프거든요? 아플걸! <웃음> 좋아요! 에브이 로 진화를 해줬고요. 골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쟤네들이 이점인지 아닌지는 뭐 본인들이 알기, 알겠죠? 너네들이 루카리오야 이게 과연 좋은 거였을까? 너가 그게 뺏다 는 게? <웃음> 자 좋아요. 개구락지가 오거든요. 그리고또 맞춰주고 아이고또 맞춰주고 아이고 기분이 가 나쁘구나! 일단 원딜형 포켓몬이기 때문에 포지선 잘 잡으시고요 이렇게 맞춰주고요 정말 티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미래의 짓까지 찍었으면 완벽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것도 맞춰주고 반피날았어 아플걸? 아플걸? 피해주고 이거 맞춰주고 이거 어, 죽을걸? 죽어! 이거 <웃음> 걸러야지 아이고 맛있다 자 그럼 좀 일찍 내려가주도록 할게요 그렇지 나이스! 어, 아, 좋아. 나쁘지 않아. 저거 대조사도 이거 날아가니까. 약간 유도기능이 생겨요. 미래지를 쓰면. 와있어 <웃음> 자, 미래지 쓰고, 이거 써주고, 스톱 맞추고, 도망치고, 궁극기 채워주고. 아, 진짜 너무 좋다. 뭐야, 이게? 이거 먹었을 거야. 그, 그렇지, 그렇지. 나이스! <웃음> 궁극기를 써서.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려야지! 어디로 또 피해주고 여구 맞춰주고 어도망가지고 계속 멀리서 포기 포기 하겠습니다 <웃음> 뭔가 이상하지? 어? 어? 나이스! 자 포기! 좋아! 여러분! 잠깐만! <웃음> 야 근데 진짜 야 이거 맞으면 죽어 진짜! 야, 이게 데미지가 사이코슈크 한발한 한 발이 야 엄청 700씩 들어가고 한 5발 되니까3500 들어가는 거거든? 너무 센데? 오 <웃음> 어, 뭘까나? 이상하다 왜다 죽어버릴까? 어꼴 넣어야지 자 30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진짜 좋아 나 빠질게 요 이거 빠질게요 키고락지 야 키고락지 일로와 자 궁극기 썼어? 이거 이득이야 이거 죽어도 돼? 2등입니다. 2분 30초 남았는데 끌고끼를 썼다고 그러면 개구락지 망한 겁니다. 얼마나 날 잡고 싶었으면 궁극기가있었어 어, 괜히 미안한데? 이제 썬더 타임이기 때문에 저는 어, 아래 가지 않았고요. 바로 위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잘 싸워야 되거든요. 진짜 잘 싸워야 되거 나이스. 야뭔 일이야? 방금 뭐야? 가만싸이인게고 이렇게 세다고? 진짜 실시기 딜이면 딜와 완전 완벽한 포켓몬인데 하늘팀이 항복을 하면서 포롱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자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로 게임이 끝났고요 자 그리고 딜량을 보도록 할게요 LV에 딜량은 자 8만 8천 정도 넣었습니다 어? 아 일찍 게임이 끝나서 그런지 음, 6만밖에 못 넣었고요. 아 그래도 어, 여러분들 조금 더 상대방 농락할 수 있으면 강한 데미지로 압박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거리 유지하면서 딜을 넣는 거를 정말 잘 하실 거라 믿어요. 이번에 새로 나온 e v 아 정말 괜찮은 원거리형 포켓몬또 나왔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원딜 메타가 점점점점 길어지게 되겠군요. 어, 몸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팬텀이라던가 아니면 앱솥 암살령 포켓몬들한테는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, 심지어 여러분 그럼 감사합니다